라볶이 먹어볼까? 까르보 불닭 라볶이. 나왔대. 부드러운 매콤소스 쫄깃한 쫄면 사리 여운이가 나눠준 젤리로 마무리. 홍사운드. 어, 맛있는데요? 그냥 까르보 불닭볶음면이네 떡이 추가되고 면이 쫄면으로 바뀐 것 같은 느낌? 거기다가 이제 어묵이랑 뭐 소세지 이런 거 저는 추가해서 넣어 먹었는데 그런 걸 넣어 먹어도 소스가 충분해요. 다른 거더넣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중국 당면 막 이런 거 넣어서 먹어도 되겠는데? 딱 이렇게 면이랑 같이. <웃음> 아이, 잘못 생각했네. 이거 면을 원래 이렇게 후루룩 먹으려고 길게 자른 거거든요? 근데, 근데 입에 폭을 생각했어야 되네. 이, 이, 이 폭이 이만큼이니까 이렇게 할 때, 요 정도, 요 정도 넓이로 이렇게 한번더 잘랐어야지 이게 후루룩 들어갔을 텐데, 즉석 소떡소떡 이거 먹으면서 드는 생각인데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 면이랑 여기 들어있는 이 떡만 먹으면 좀돈 아까운데 이런 생각이 들것 같거든요 근데 어묵이랑 소세지를 넣었더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니까 이 국물이 되게 넉넉해서 이것저것 내가 넣고 싶은 대로 넣어서 먹을 수 있는 게 되게 장점인 것 같네요. 떡은 쌀떡 느낌? 소세지는꼭 넣어 드세요. 아, 그냥 난 밀떡이 좋은데 예전에는 쌀떡볶이를 좋아했거든요. 뭔가 밀떡보다 쌀떡이 약간 좀더 비싼 떡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쌀떡볶이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떡볶이를 자주 먹다 보니까 떡볶이 소스가 묻어있는 떡을 면 먹듯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꿀꺽 먹고 또 바로 다음 떡 이렇게 해서 또음또 음 먹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러니까 쌀떡보다 밀떡이 더 좋더라고. 마무리로 젤리 그러면,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홍~~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짜잔 불닭 까르보 라볶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시피 나온 대로 한번 먹어볼게요 500ml를 붓는다 끓여준다 쫄면사리 그 뭐냐 불닭 쫄볶이 거기에 있는 거겠죠? 떡볶이 떡 소스가 두 개가 들어있네 근데 아마 똑같은 소스가 두 개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후천분말 기다렸다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왔어요? 어? 맛있는 간식 가져왔어? 어떤 거? 어? 그게 뭐야? 보여줘 어? 줘봐 줘봐 줘봐 우와 짠 곰돌이 젤리네 어? 여은이 곰돌이라서 곰돌이 산 거야? 이리 와. 이리 와 곰돌이 곰 곰돌이 젤리 산거야? 일러일러 봐. 여기 봐. 곰돌이 젤리 아닌데? 여은이 곰돌이 곰돌이 젤리 아니잖아 근데 얘 생긴게 곰인데 얘얘곰 아니야? 엄마 아빠 근데 이거 새모잖아어 젤리는 젤리 모양은 새모인데 그림은 곰돌이네 아빠 이 봐요 아빠 하나 먹어봐도 돼? 응. 엄마야 나쭉 가니까 거야. 아 엄마랑 이거 사기로 약속했었어. 응. <웃음> 아빠 하나 줄래요? 아. 음, 봐봐. <웃음> 음, 고마워요. 아빠 여기 몇개 드릴 거야?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<웃음>